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이 밭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도로입니다. 포장된 현황도로입니다. 방향은 남량이라서 햇볕은 아주 많이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반접해 또랑이 있습니다. 물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입니다. 비닐하우스 있는 밭매매입니다. 밭 옆에 국어가 있습니다. 물 흐르는 또랑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밭매매입니다. 물탱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밤모습입니다. 상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공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토지 구렁토읍에 있는 밤매매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구롱법 룰테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 1 9 0 제곱미터, 66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도로에 접혀져 있으며 국어도 접혀져 있습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밭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증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가지고 구롱포 농협에 가면 농지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도 가능합니다. 등기를 하신 후에 구롱포읍사무소와 농협을 방문하면 농지원부가 가능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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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